안녕하세요 블로깅포에나입니다 네, 오늘 비가 왔는데 날씨가 이제 추워지겠죠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스테이블코인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거 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후오비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한다는 기사를 보고 이 스테이블코인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이냐면요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는 암호화폐입니다 보통 US달러와 패깅된 가격으로 사람들이 구매가 가능해요. 현재 암호화폐 거래시 발생하는 큰문제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변동성이죠.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들의 특징 때문에 화폐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안정적인 암호화폐 특징을 가진 이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된거죠.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변동성이 적어 암화폐거래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규모의 송금 및 해외 송금을 저렴한 수수료로 할수 있다는 점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아마 테더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지속된 테더 논란 때문에 이 테더에 관한 신뢰도는 점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더의 발행량만큼 법정 화폐가 실제로 예치가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 가장 화두가 되었는데요. 이 테더가 0.92 달러까지 하락을 보이기도 했죠. 근데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이 테더가 왜 이렇게까지 하락했을까요? 테더홀딩스가 테더를 발행하고 주로 비트파이넥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죠이 비트파이넥스에서 USDT를 USD로 이체를 하는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비트파이넥스 사용자들이 거래소로부터 법정 앞에 인출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죠. 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테더가 결정적으로 어,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구심이 계속 커서만 가고 있습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이런 우억 속에 스테이블 코인이 지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기사로도 확인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다루자면 뉴욕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팝소스와 제미니 달러입니다 두코인의 경우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이 FDIC에 가입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달러를 1대1로 지원하는 이더리움 기반 토큰입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을 지원하고 을 있고요. 이 독립적 회사의 법인 검토를 통해 거래한다는 투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류 USD입니다. 제3자를 두고요. 입금이 되는 동시에 이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트류 USD가 발행되기 때문에 이 투명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USD 코인입니다. 네, 서클이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서클은 골드만삭스, 바이두 등이 투자한 기업이고요. 이 제미니 달러와 팍속스에 이어서 이 뉴욕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코인입니다. 이 테더 논란이 깊어지면서 이 테더에 대한 신뢰가 잃어가고 있는데, 과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저는 이 테더의 논란으로 인해서 이 시장에 부족한 시설 기반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투명성과 규제가 확립이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만큼 새롭고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제미니 달러, 팍소스와 같이 이 뉴욕 당국이 승인한 이 규제가 확립된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좀더 안전하게 거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또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은 간단해 보이지만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공부하신 분들은 느꼈을 것 같아요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서 이게 정말 안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실제 화폐처럼 정말 쓰일 수 있는 코인이구나 싶으면서도 어 굳이 변환시켜서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귀차니즘이 심한 편인데 수수료가 저렴을 하니까 어 회의 송금을 할때 이용하겠구나 싶은데 또그 외에 신용카드처럼 보편화가 되려면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스테블코인이 US달러와 패임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크나큰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걸 화폐처럼 쓰기에는 아직 너무 불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스테블코인의 대중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풀어야 될 숙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스테블코인이 지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좀더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바이바이